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Compare Body, 그러니까 바디를 비교하는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죠. 그러니까 수정 전 파일과 수정 후 파일을 시각적으로 어떻게 변경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Solid Body 또는 두 개의 수렴 바디간 차이점을 비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품 수정 사항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는 어, 본인이 만든 파일과 또는 유사한 import 한 파일 간의 차이점을 비교한다든지. 또는 제조 프로세스 각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수정이 일어났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비교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페이스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디스턴스 방식이 있습니다. 자, 페이스랑 우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세 가지 보기 방식을 사용해서 바디의 수정 사항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오리지널이고요. 변경된 파일이고, 두 개를 겹쳐봄으로써 어, 변경 전후 사항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턴스 방식이 있죠. 요런 면으로 구성된 바디, 또는 수렴 바디 간의 거리를 비교할 때 주로 쓰게 됩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코 부분이 변경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의 오차, 어, 변경이 일어났는지는 요렇게, 어, 칼라 맵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먼저 두 개의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죠. 자, 저는 미리 열어놨, 열어놨는데요. 자, 오리지널 그리고 변경 후 파일입니다. 시각적으로 봐서는 어, 이게 구멍 위에 구멍 6개가 어, 5개정도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뭐 거리가 변경이 됐는지 안쪽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대략 침작을 하겠지만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죠 자 일단은요 애널라이시스에서 여기 컴퓨어 바디입니다 리셋 한번 하고요 자, 컨트롤 컨트롤 부분에 다는 오리지널 원본의 바디를 잡아주면 됩니다 찍고요 샘플에다가는 여기 변경 후 파일이죠 변경 후 바디를 찍어 주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컴페어 하죠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오리지널이고요 구멍이 6개죠 근데 구멍이 5개가 됐습니다 그럼 변경 후 파일 이두 개를 겹쳐 본 거죠 그래서 칼럼 맵을 보시면 여기 앱센트랑 항상 결국은 삭제됐다는 얘기죠. 없어졌다는 얘기에요. 그 c h a n 는 노란 부분은 변경이 일어난 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녹색은 새로 생성된 면. 그 필러 처리하면서 이렇게 새로 생성된 면을 보여주는 거고요. same은 변경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 변경 없는 부분. 회색 부분 있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fade 서로 겹치어지는 양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이 아 이거는 변경 전, 변경 후, 이거는 변경 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샘플 쪽으로 보는 거고 컨트롤 쪽으로 보는 거예요 어, 레포트 해보시면 또 인포메이션 윈도우에서 어떤 어떤 부분이 변경됐는지 이렇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베이스 방식입니다 베이스 방식 디스턴스맵을 해볼까요 컴페어 하면 이런 식으로 아이 부분이 좀더 늘어났구나 이런 얘기죠 그렇죠 지금 0에서 어, 10 정도니까 이게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렇죠? 자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휴먼 있죠? 휴먼 오리지널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변경 후 파일이고요. 이게 변경 전입니다. 한번 확인해보죠. 자 컨트롤에다가는 오리지널에 있는 예, 얼굴을 그 다음에 샘플에다가는 리비전에 있는 얼굴을 저는 f 이스 타입을 하지 않고 c o 맵으로 보겠습니다. Compare 하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아, 요만큼이 파란색 부분은 거의 변경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안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녹색 부분은 약 0.1mm 정도, 그 다음에 빨간색 부분은 0.2mm 정도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파일의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단위를 제가 인치로 했는지, 밀리미터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양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저는 0.1 이상 것만 보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0.1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하고 하면 0.1 이상 것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칼럼 해보래요. 그랬죠? 만약에 어, 0.01 하면 좀더 많이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0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변경된 거는 다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뭐 변경됐던 안됐던 뭐다싹다 다 보겠다 이런 얘기 되겠죠 바닥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바닥 이상값만 보겠다 이런 얘기니까요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이 실제로 모델링을 하시다 보면 변경을 많이 하시는데 리비전 그러니까 버전을 계속 쌓아 가죠 그러다 보면 이전 버전하고 새로 생성된 버전의 어떤 차이점을 알고 싶을 때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싶을 때이 컴페어 바디를 쓰시면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예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